야 요거 잡아줘요 안 떨어졌어 배 돌리고 올게 야. 야. 우와 씨 야. 크다 크다 크다 아아 일단 수면 위로 올리지 마요 20kg다 20kg 씨안 위로 올리지 마 20kg 20kg 배안 붙여야 되니까 띠요 배 붙여요 오돌려 아, 배자 갔어요 건물 달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네. 네. 돌핀노또 네. 타러 왔어요 오늘 날짜가 7월 23일 목요일이고 신물입니다. 휴가가 시작돼가지고 격포 쪽에 그 돌문어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격포 쪽에도 좀 알아봤는데 날씨를 보니까 돌피노 이쪽으로 좀 타러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애자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애기, 키우라 애기 섞어서 뭐니뭐니해도 축광이니까 혹시나 스크래치 있을까봐 기둥줄 50cm짜리 하나 했습니다. 쇼크리더 대형이죠 오늘은 전동림 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요 오너 우리 없을 줄 알았더니 있네 오늘 너울 0 2 m 되 됐네요 태야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앉아서 해 춥지 않아? 아니야 나 오늘 뭐한마리 잡아야 돼 그럼 엄마가 <웃음> <웃음> 아, 엄마가 한 마리라도 잡으면 킹크랩 사준다고 했고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깔끔하게 삼각김밥에 바나나만두에는 <웃음> <웃음> 저녁 준다랬어 오 안돼 그러니까, <웃음> 한 마리 이상씩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작은 건좀 살려주자 지난번에 아빠가 처음 잡아봐가지고 작은 거 살려줄 생각을 못했어 요올 예, 오구에 야광춘데 홀로그램 시티지가 붙어있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홀로그램 시티지 떼 버렸어요 자 아들 녀석은 원줄 2호 썼습니다 로드는 우럭됩니다 완전 적가요 좀 빡대를 원했는데 있더라고요 집에 궁 찍히는 걸 봐야 돼 됐다 됐다 잠깐만 아직 아직데 찍혔어 거야? 어, 들었다나봐 아직 아직 아닌가? 70m인데? 어 아, 됐다. 어, 77m. 아까 선장님께서 좀 밀어줬어. 아빠 이거 몇 m? 어 이렇게 하고 <웃음> 감을때 이렇게 오케이. 구웅하면 돼. 알았지? 아. 자, 저도 시작해봐야죠. 제 것도 77미터 이 정도 나옵니다 아문어 물면 절대 들지 마시고 선장한테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 긁어야지 안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을 때 살살 감으세요 아 바닥대고 흔드는 건 좋은데 고페지를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곱해지를 해나물어요 어, 알았어 아빠도 바닥이야. 와. 응. 기다려요. 아빠 터졌어. 다 바닥이 지금. 좋아. 봐볼게. 형태야 저거 손으로 감어. 아빠 거. 와. 와 이거. 네. 아. 와 이거 안 터지네. 통발인가요? 아니요, 바닥이. 이건데, 와. 징글징글하게 안 터지네. 채비. 꺼내줘잉. 성태야. 어? 바늘. 바늘? 어. 저거. 바늘? 어, 어, 어. 오케이. 아, 아빠는 애자도 하나 달아야 될것 같은데. 성태 애자 좀안 돼? 애자한테 그 약간 낯 어. 아니? 바늘 달려갖고 동그랗게 쪼꾸미처럼 생기고 아빠는 애자를 안 다니까 떠내려가더라고 성태도 축강 좀 하고 내려 어 그래도 잘 탈출했다 그지? 성태야 네? 어 스쿼트. 예? 어, 스커트 아 스커트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어 그래요? 엄청난데 어 감어봐 감어봐 자어자 봐봐 태클 박스에 앉아가지고 떼는거예요 이거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바늘 훅도 제대로 잡고 빼고 항상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빠가 안해줄 거야. 잘 봐. 안고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썸바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항상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와, 90m 나온다. 손님 9 0 m 에요 여기? 93이요. 와, 대박. 너무 너무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 엉켜 어, 쿵쿵해야 돼. 쿵쿵 어, 3kg, 봐봐. 5kg, 5로 g 5kg, 5 k 로는 k g 도 k g 5kg, 5kg, 5kg, 5 저만한 게 나온단 말이야 와 진짜 크다 오, 와 이거 봐서 이거 봐리 쓰는 건데 <웃음> 너 말하네, 말하네. 야, 어. 말말 이거 이야 크다 엄청 같은 데가 성태야 저런 거한 마리 잡아 봐 알았지? 아빠도 말만하지 아 아빠는 뭐 지난번에 네 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꽝 쳐도 돼엉키스 좋아. 이건. 와 야, 이건 와야 이건 아니 야니 앉아서 차분하게 예예 예. 와 이거 <웃음> 하도 대단해가지고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거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햇볕이 쨍쨍 쪄야 조거가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사람이 낚시하기엔 진짜 좋네요 날씨 흐린 날씨에는 진짜 문어 대가리 딱 맞춰야 돼요 엄마한 조건 바꿔달라고 <웃음> 야. 아니, 깔끔하게 문어, 문어 무조건 한 마리만 잡아야 <웃음> 둘 중에 하나? 네. 야 엄마는 둘다한 마리씩 이상이라고 했어 깔끔하게 삼각김밥에 바나나만도우유도 마시는거야 안되겠고 강원도는 점심 안줘 대신에 일찍 끝나가지고 너잘 동안 승선명부 썼던데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주거든 내려서 밥먹는거야 그렇지 아우 손맛은 좋았어 예스 깔끔하게 으, 쓰레기 두번째 손맛좋예 말고 다야 아빠도 잡고 싶어 근데 아빠 이거 막매달려는거 뭐야? 어? 매달려.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 오오 네. 오, 이거 뭐냐? 그러니까, 조개다 태야 자, 사장님, 놓을게요. 모르겠어요. 와. 모르겠어. 어, 이거 진짜 조기네? 조기라니까? 치매조개야? 이거 우, 무슨 조개 냐 어, 아빠 이거 무슨 치해조개헌야 족이...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자. 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우, 아빠 진짜 오늘 엄청나게 큰물건줄 왔어, 이거. 응. 너 뒤에 누인가렸어 네. 모르겠어? 작은 거? 모르겠어, 그인지 번다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장님 네. 다리 하나 걸렸어 잠깐만요 자고 자고 쭈꾸미 쭈꾸미 네. 아빠 그래도 한 마리 잘이래니 혼자 보라 이아 진짜 낚시하세요 낚시하래 쭈꾸미 쭈꾸미 <웃음> 이거 영상희만 담고 방생할게 저배 때문에 네. 옮길라그랬더만 저 배가 빼네 어 오우 어야 이거 올려도 어, <웃음> 자, 자와 예, 일단 낚시하시면 됩니다 자 손맛은 맞네요 손맛은 맞는데 작다 오, 그죠? 엄청난 왜? 엄청난 쓰레기였어 작은건 살려주면서 할게요 어? 지난번에 몰라, 몰라서 요거보단좀 컸는데 가져갔습니다 너거 살려줘야 돼 상장님! <웃음> 그래마리스는 쳐야지 <웃음> 썩어도 준치인데 아뭐안 <웃음> 음. <웃음> 아직, 아직 <지도해> 아! <웃음> 들 아~~ 빠명광이야 성태야 이거 가져가자 조개는 가져가야 돼 어. 이거 엄마한테 아빠 어. 아빠한마리랑조개1 어. 9잡혔으니까 야, 오빠 아빠가 조를 네가 저기에. 야, 아빠만 킹크랩이고, 너는 깔끔하게 빨아나만 우유야, 엄마. 안 돼. 저... 와. 아빠 진짜 쓰레기 청소 세번 하고 간지지 한 마리 잡았다. 와, 어떻게 한 3, 400g 밖에 안될것 같아요? 저런 게 올라오지? 이 바다에 조금 이만한 문어도 있구나. 으쌰! 아들한테 71m가 있다. 한태야 아빠처럼 액션. 예 액션 중요해. 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콩콩 찍는 거예요 콩콩. 토끼팀. 콩콩. 루오에서는 호핑이라고 해. 요 호핑. 자유로운 물고기. 뭐라고? 자. <웃음> <웃음> 자유로운 물고기 어디다리가고 싶어? 네 너는 낚시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어 엄마.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의 배구예요. <웃음> <웃음> 야, 비 올려고 하나보다. 딱 적당한 사이즈. 큰가 보다. 대다 대응! 와, 마요, 와, 아, 와. 십오, 1오15 1오 오. 얼마오에1오혼자 혼자, 혼자 못드는 사이즈야. 진짜? 오. 어. 저기 좌측에 서, 산대 있어요. 산대 한 곳이. 산대? 15여, 15kg 15kg. 어, 15kg 15kg. 15kg. 옮겨 옮겨 진짜. 옮겨 옮겨야 돼 이거. 어, 찢어진다! 아, 아. 걸렸어. 아, 진짜 다 아! 렸어 아, 이 괜찮아, 괜찮아. 떨어졌어. 빨리 뭐뭐 잡아 줘. 안 떨어졌어. 나배떨리볼게야 와, 씨. 크다 크다 크다. 일단 천천로 올리지 마요. 20kg 다 20kg. 씨. 이0키로이0키로이 시키로. 이 시키로. 이시어로이 시키로. 시로이로이 시키로. 로이 시키로. 이 시키로. 이 시키로. 이 시키로. 시키로. 시키로. 이시이시이이거키로이시이 시키로. 이 오! 한걸 했어 한걸 했어 승당 잡았습니다 20kg, 20kg. <웃음> <웃음> 어 힘들어 이 다시 잡아야 되니까 다시 다 올려주세요 2 0 k g 2 0 k g 뭐야 제가 풀게요. 자, 죄송합니다. 아, 어, 빨판 어, 어, 진짜 다 어, 선태야, 저런 걸한방 잡으려고 오는 거야. 피문어는? 아, 빨판이 500원짜리부터 없고. 500원짜리보다 더 큰. 더 크네. 그래서 대왕문어라고 하는 거야 피문어. 진짜 대왕 같잖아 빨판 하나가 500원짜리보다 크잖아 아 진짜 왜 이러냐? 아, 오늘 진짜 쓰레기 청소 많이 한다. 아, 손맛 좋았는데. 빠졌네. 오, 잘 빠졌네. 오잘 탈출하네. 고수 네, 되겠는데? 뭐 살려 주면 꼭들오고 아... 여튼 뭐 전동늘이지만 손맛은 봤으니까. 큰거 잡으시는 것도 보고.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네, 아들랩이 손맛을 못봐 가지고. 뭐 힘든 거 알겠죠, 이제. 자, 물어 대가리 한번 때려 보죠. 가입까? 딱 지금 딱 내렸는데 큰 대가 리 아, 그럼 대박이지. 자, 30분 남았습니다 우리 아들 물어 대가리 한번 때려봐 어, 넌할수 있어 아빠가 얘기 잘해줄테니까 설마 삼각김밥 먹겠냐 아, 입질 처음 입질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야 100호를 쓰던 200호를 쓰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무게를 기억하면 돼 근데 거기서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일단 챔질하고 보는 거야 바닥을 잘읽어야돼 집중해서 우울이 있을때 읽는거 재밌어 너울은 이겨내는게 아니고 수응하는거에요 이렇게 내채비가 바닥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 근데 우리 아들이 하기에는 아직, 아직 너무 조금 고급지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아들놈 동해 피문호 처음 머리 올리러 왔는데 쉬운게 어딨어 쉬운게 아 보기 좋게, 아들놈은 뻥치고, 저는 조그만 거두 마리 방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부터 휴가라서, 그래서 온 김에, 폰도 하나 잡고, 좀 놀다가, 내일 아침에, 집에 좀 먹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열심히 하라고, 킹크랩 사준다고 했었는데, 한 마리 잡으면, 네, 저 녀석 데미지가 너무, 심적 데미지가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네, 맛있는거 사줘야되겠어 <웃음> 오 야야 문어랑 쓰레기랑 같이 나왔어 <웃음> 저 뒤에 <웃음> 조그만 문어랑 쓰레기랑 같이 나왔어